예전에 이거 청 보일러 단 사람들이 청소도 안 했을 겁니다. 이제 시커하게나오네아좀 네, 나왔구나. 나갈 수 있는 방에. 아 그래요?